자 오늘 배워볼게 우리 헤어핀이야 헤어핀 어? 헤어핀인데 한번 헤어핀 해보자고요 자 일단 볼게요 네. 자 어, 헤어핀 헤어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헤어핀을 헤어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카로크게. 아, 우리가 지금 헤어핀 하는 건 어떠냐면 여기서 되게 이상한 습관이 들어 있어요. 응? 뭐, 뭐 이런 느낌이에요 헤어핀은. 뭐, 뭐,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어첫 번째 우리가 헤어핀은 기본 헤어핀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냥 딱 고정시켜서 되는거딱 고정시켜서 되고되고 이런 에어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되는 에어핀은 우리가 시, 실질적으로 경기에서 잘 사용을 못해요 왜? 왜 못해? 몰라? 되는 거는 네트 앞에 살짝 떨어져야 돼요 네트 앞에 살짝 떨어진 거 됐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게임을 할때 헤어핀이 그렇 네트 앞에 살짝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아, 상대방이 네트 앞에 살짝 떨어지는 일이 크게 많지 않아 복식할 때뭐 두루블라도 뭐 요런 라인은 떨어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실존에 맞게 헤어핀 하려면 철저하게 손목을 써야 돼요뭘 써야 된다고? 손목을 써야 어 손목을 써야 돼요 그래서 손목을 발달시키고 자꾸 이제 앞으로 헤어핀에 대한 느낌을 완전 바꿔야 돼첫 번째는 되는 헤어핀 맞죠? 그렇죠? 기본 에어핀. 스위트에서 효율성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두번째 어떤 에어핀이 있을까? 손목을 써야지. 이렇게. 이런 게다 뭐예요? 손목을 써야지. 손목을 왜 써야 될까? 손목을 써요 손목. 손목. 손목. 손목. 손목을 왜 써야 될까? 손목을 왜 써야 될까? 첫 번째는, 네트와의 이런 거리 조절을 하기 위해서 손목을 써요 손목을 안 쓰면, 이런 거리 조절을 못 해요. 그 되는 걸로 이거 어떻게, 여, 상대방이 드롭이 여기 떨어졌어. 근데 되는 걸로 이거 어떻게 해가피를 해? 대면은 응? 가나? 뭐 눕힌다고 가? 맞아. 안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거리에 대한 조절을 하려면 철저하게 뭘 써야 된다? 어, 손목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을 사이드 보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손목을 쓰면 어떻게 돼?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거리 조절하고 그죠? 또는 어, 방향을 쌓아려고다든가먼 거리에서도 해안 해요 어. 근데 이렇게 손목 발달이 안있으면 어떻게 쳐야 될까? 어,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쳐서 이제 막 뚫게 맞을까? 것같 어떻게? 그럼 어, 어, 언더 하는 것은 언더 그냥 언더의 비율이 높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핀에서의 어떤 해? 헤어핀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도 헤어핀을 못하고 언더 비율이 높은 사람은 손목을 잘못 쓰는 사람이죠 이런 네트와의 거리 조절을 못하고 방향을 방향 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왜 메스, 써야 된다 헤어핀에서 거리, 거리 조절 첫 번째 네트와의 거리 조절 방향 조절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목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거리에서 헤어핀을 할수 있다 어떤 밀어내는 힘을 줄 수도 있고 어 사이드로 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피를 넣는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스피를 넣, 많이 넣는 동작 뒤에서 앞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 손목을 사용하는 동작이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궤도로 손목 발달을 시켜요 그럼 나중에, 는 이거 발달시키잖아 나중에 는 이렇게 되는 헤어핀이 너무 불편해서 못해 그러니까 선수들이 헤어핀 할때 진짜 아, 묘하게 나오는 동작이야 이게 자세하게, 자세히 보면은, 이런, 이런, 이런 동작들이 아주 묘하게 나와요. 그래서 예리하게 헤어핀을 할수 있어요. 다 통, 돼서 튕기는 걸로는 예리한 헤어핀이 될 수가 없어요. 거리 조절과 방향 조절을 못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는 타점이 아래에 있어도, 이제 위쪽에서 이 손목을 발달시켜 손목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타점의 약간 아래쪽에서는 팔꿈치나 어깨를 사용해서도 이렇게 할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팔꿈치나 어깨를 이용해서 헤어핀 같는 감각이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하게 언더에 대한 비율이 많아져.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타 아래에서 아래에서 잡으면 좋은 거에요, 안 좋은 거에요?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 이거야. 왜? 뭐, 상대방이 저기, 저기, 있어. 근데 내가 타점 아래 잡아도 충분히 헤어핀을 했을 때 헤어핀을 넘어가는 시간이 저 사람 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더 빨리 헤어핀을 넘길 수가 있다. 그럼 당연히 아래에서도 뭐야? 어, 헤어핀을 해야지. 어, 무조건 아래라고 해서, 아래 타점이라고 해서 잘못됐다라고는 할수 있다, 없다? 할수있다할수 없다. 할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성이잖아, 우리가. 상대방이 또 저기로 뭐, 몸이 쏠려 있어. 와, 저, 저 사람이로 크로스 했는데, 내가 아, 아래쪽에서 충분히 헤어핀에 들어가도, 어,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헤어핀을, 어, 해야지. 네, 무조건 뭐언더러 해? 그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타점을 위에서 잡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 어,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손목과 아래에서 팔꿈치 어깨, 이런 어떤 꼴찌라는 감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있는 것과 없는 것 치면은, 네. 이것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뭐, 시조, 디조 분들도 이 위쪽에 손목 발달시키고, 아래쪽에서 팔꿈치나 어깨로, 이러한 감각을 진짜 거의 다, 다 해냈어요. 어. 살 조금만 어떤 느낌과 감을 잡으면 다 금방 해, 냈던 동작이에요. 오케이? 요, 요부분에대해서 근데 오른쪽 요 손목, 그 부분만 조금 이렇게 풀어갈 거니까, 그 부분만 좀 해보자고. 그렇죠, 오른쪽만. 한번 따라 해볼까? 네. 일단 그걸 열어줘야지. 포핸드 그리. 열어주고, 그죠? 손, 손바닥이 하늘을 봐야 돼. 우리 기본 의어핀이 아니에요? 응용의 어핀이야 어, 응용의 어핀 그래서, 손바닥 위를 보게 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약간 아래쪽에 맞힌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렇게 밀고 맞는 면적이 다 달라요 아까 제가 아래에서 이렇게 드는 거는 사실 여기만 친 거예요, 여기 여기 맞을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손바닥 여기로 친다고 생각하고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느낌. 볼을 100, 100대 100으로 튕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거리 조절과 방향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느낌들이 자리가 생기면, 뭐, 뒤쪽에서 뭐, 드롭을 뭐, 아아 친다거나, 뭐 슬라이스 되면서 뭐, 드라이브를 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또, 또, 어, 그런 것도 할수 있는 또, 감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고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깎아 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맞은 거예 아까도 이렇게 맞은 거고, 지금 이렇게 맞은 거고, 에어핀을 이렇게 맞는 거고 이런 어떤 면에 대한 활용이 되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자, 다시. 자, 돌아갔어. 헤어핀. 들고. 이렇주 다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 뭐, 뭐, 뭐 달라고. 아직도 익숙한이 안 됐네? 손목 열고. 그리고 핸들이 좀더 돌아가야 돼. 요 팔꿈치는 펴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기본 헤어핀이든, 응용 헤어핀이든, 항상 접근할 때 팔이 접혀지는 위치에 있어 밀어주던 해야 돼. 팔이 항상 펴져 있으면 뭐가 안 돼요? 방향성을 못 잡아. 그래서 힘 전달이 안 돼. 항상 어느 정도는 굽어져 있어야지 밀어내는 힘과 방향을 좀 바꾼다든가 이런, 이런 것들 다할 수가 있어. 다 펴져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립. 그 이렇게. 빼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렇게 되는 거지. 손목 업, 다운. 이런 느낌. 이미포이 이 여기서 맞아, 요 이렇게. 업, 다운. 이런 느낌. 다시 여기서 볼까? 조금 더 올려서. 0목 업, 다운. 힘 빼고, 업, 다운. 업, 다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업, 다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손목 앞 보고 피트로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립은 어떻게 된다? 손이 어깨보다 위에 있으면 이런 이런 어떤 포인핸드 그립 어, 조금 약간 돌아가 있는 그립 이런 그립이 좀 잡히는 거고 손바닥 쪽에 대한 그립이 잡히는 거예요 포인핸드 어. 그러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보다 아래에 있어 그러면 은 어, 준비 그립 그렇게 명이 나와 그죠? 어, 무릎보다 아래에 있어 그럼 무슨 그립 나와야 될까? 백핸드 그립 그래야 명이 나와 제가 아까 전에 아래에서 한거다 백그립이라고 이이 백핸드 그립으로 한 거예요 이포 이포 그립을 여기로 가져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어, 마찬가지 반대도 마찬가지고 백 준비 포뭐 이런 그립이 되겠죠. 그냥 타점에 따라서 이런 그립이 다 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이 그립 도 여기로 가져오면 돼야 안 돼. 또안되겠어 음, 그래서 그립은 되게 중요한 거죠. 타점에 따라서 다 응용이 돼야 되고 내가 어디로 치냐에 따라서 응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립 핸들링은 항상 절대로 한, 한 가지로 관철시켜서 하면 안 돼. 아 여기 오른쪽이니까 포인트만 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포인트 그립만 잡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어쨌든 간에 어깨보다 좀 위에서 할 거고. 이렇게 주면 어, 요 감으로 한번 와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가시다 준비. 자, 옆에. 그렇죠. 앞으로 와이지 팔이 펴져 있잖아, 또. 팔이 펴져 있다고. 그니까, 러 이미 들어올 때 팔이 굽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굽어진 타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뭐예요? 밀 수가 있어요. 굽어진 타점이 있어야밀 수가 있다고. 굽어진 타점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구, 약간 저어놓게 했는데, 펴지는 타점에 볼이 있으면 안 되지. 펴지는 타점에 볼이 있으면 이건 제자리죠, 어차피. 펴지 타점이 볼이 있으면 제자리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굽어진 음, 타점에 볼이 있어야 돼. 거기서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지. 내가 좀 접고 들어와야 돼, 더. 아니, 반대로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굉장히 이상하게 막 뒤집어 까고 있어. 뒤집어 깐다고, 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까 그러니까 헤드가 약간 이쪽으로 빠진다는 느낌. 이쪽들어 와서, 이런 느낌. 더, 더 와봐, 더. 다리가 너무 멀어, 몸이랑. 오른발도, 나, 오른발도 나와. 어, 그렇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한번감잡하면 되게 편안하게 할수 있어. 여기 맞아야 돼? 이렇게 슬라이스, 이렇게. n 라이스팔 펴야지, 마지막에. 팔, 팔, 팔 나가면서. 약간 어. 어, 이런 느낌. 준비. 어, 다시 준비 뒤로 가고. 자, 둘, 내려주고.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헤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 되는 느낌이야. 어, 이거, 이거 아니야. 이렇게 미는 느낌이라고요. 이렇게 미는 느낌으로 가야 돼. 이렇게 미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풀어지는 거지. 손목이 다시 코팅되면 세워들어 어, 손목이 세워지면서 빠지는 거지 이거야 돼근 우린 지금 이 느낌이 난다고 아니야 근데 뭘 자, 앞으로 밀어라고 이렇게 얘로 얘로 한다는 느낌 손바닥 얘로 한다는 느낌 우린 지금 얘로 하고 있다고 더 들어왔어 스텝 밟아야지 타이밍 잡고 타이밍 잡고 스텝 그렇지 타이밍 잡고 스텝 손목 어 그렇지 그렇지 손목 밀어주고 손을 밀어주고 어 그립이 약간 좀 닫혔어 좀더 열어야 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손목이 렇게돼 있잖아 더 열어야 된다그립좀더 돌아가야 된다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해야돼 어, 그립 좀더 돌려도 된다고 우리 어, 막그립 이잖아 그런 식으로 좀 돌려도 돼더 돌려 어, 그립 손안에서그립 돌리라고 손바닥 쪽으로 들어오게 어, 올려 그렇지 손목 어 이리 손목 그렇지 손목 오, 자꾸 이런 식으로 라켓만 돌리면 안 돼, 자꾸. 손목만 해야 돼, 손목만. 이렇게 손목만 해야 돼, 손목만. 손목. 에헤, 또 라켓 돌린다, 손목. 손목이 앞으로 안 나와. 손목이 앞으로 밀어야 돼. 손목이 앞으로 밀면서 들어간다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바로 그 바로 그냥 제껴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앞으로. 뒤에서 앞이 안 나온다고. 팔이 접어진 상태로 안 온다니까, 지금. 접어진 상태로. 팔을 접고만 있는 거지? 신을 타치면서 펴져있다고. 아만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니야. 더 앞으로 안 와. 앞으로 안 민다고. 라켓을 자꾸 돌려버린다고. 앞으로 밀질 않아. 봐봐. 자, 이제 보면 정확히 보일 것 같아. 이게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 이게 라켓을 그냥 스트라이스 내려고 하는 거지. 그죠? 어 라켓을 이렇게 슬라이스 내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라 이거지 밀고 들어가서 업, 다운 손목 업, 다운 업, 다운 그러니까 이 방향이 앞쪽으로 가야 돼안 밀어져 다 와서 팔 펴서 이것만 돌리고 있다고 이것만 돌리고 있잖아 다팔 펴고 돌리고 이런다고 얘 밀어내는 힘이 이, 이걸로 없다고 접어 봐 앞으로 아니야 팔 접힌 타점으로 안 온다니까 팔이 펴져 있는 타점이 있다니까 자, 봐봐. 옆에서. 팔이 펴져 있는 타점에 있어, 접혀 있는 타점에 있어? 펴져 있는 타점에 있잖아, 임팩트가. 펴져 있는 타점에 있잖아. 안 된다고. 팔이 접혀 있는 타점에 있어야지, 임팩트가. 접혀 있는 타점에 있어야지, 그리고 밀어야지. 접혀 있는 타점에 있어야지, 그리고 밀어야지. 준비. 또 돌린다, 라게 앞으로 밀어. 더. 앞으로. 앞으로 그냥 밀어보라고. 이게 직선 쑤셔봐. 찔러. 그립 안돌아가자꾸 그렇게 자꾸 준비를 자꾸 더 돌려. 돌려.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이게 확 열려야 된다니까? 그립이 안 열려서 자꾸 닫혀있어. 그립이 자꾸 닫혀있다고. 준비. 앞으로 밀어. 앞으로 미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이렇게 옆으로만 돌아가. 앞으로 들어가야 돼. 이 느낌 아니라고. 어? 이. 이. 이런 느낌 아니라고. 그치? 손 바닥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한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라켓으로 한단 말이야 라켓으로 라켓으로 그냥 슬라이스 는 느낌이라고 손 바닥으로 밀고 들어가는 얘로 신다 생각하라고 얘로 그만큼 안 들어온다니까? 자꾸 멀다고 들어와 안 들어와! 멀어 어 그치? 오개로 한다는 느낌 어 응. 그렇지 어 그리고 빠져야지 얘도 친다는 느낌으로 빠지다고 수목 응. 업 응. 응. 어, 다운 업 어. 다운 업 어, 다운 밀어 다운 해야지 이손 이렇게 틀어줘야지 다운 업 어, 다운 수목 업 어, 다운 그렇지 손목업 어, 다운 펴져서 안돼 팔이 펴져 있는 타점은 내가 다 잡아봐 밀어 못 밀어 못 미는 거지 팔 펴진 상태에서 건드린 거 아니야. 팔 펴진 상태에서 이미 접힌 거 여기 타점이야. 그 볼은 저기에 있어. 팔 펴진 상태에서 건드리고 있는 거라고. 어? 밀어 못 밀어. 어? 이렇게 대는 걸로 해볼게. 밀어 못 밀어. 밀어 못 밀어. 못 밀지. 볼은 여기 있고 내팔은 여기 있는데 이미 접혀 있는 타점까지 와야 된다니까? 자, 들어. 못 밀어. 밀어. 앞 앞으로 앞으로. 그래, 그래 돌려! 밀어! 그렇지, 앞으로. 아, 앞으로 밀으라고. 오, 오,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그렇지. 어, 그거 살짝 돌려둘게, 그렇지? 여기서 왔잖아, 그렇지, 왔지? 어, 살짝 왔어. 밀어. 또 라켓만 돌리고 있어, 손목으로 해야 돼. 어, 살짝만, 살짝만. 어, 너무 어, 크게 하지 말고. 살짝만 툭, 손목, 어, 툭. 그렇지, 어, 그렇지, 툭, 손목. 그치, 목 더, 그리 돌려, 서 그립 또 열어주라고. 그래, 그래, 그래. 소목 확 열리지. 어, 열어. 어어어, 그렇지. 수목 열어. 라키만 돌아간다, 앞으안밀어줘 또. 어, 앞으로 밀면서 돌아가야 된다고. 밀면서 돌아가고, 그치, 밀면서 돌아가고, 그렇지 밀면서 돌아가고 해야지. 바로 라키만, 안 돼. 밀면서 돌아가고, 자, 밀면서 돌아가고. 좋아, 좋아. 그렇지. 이게 미묘한 타이밍이에요. 진짜. 조금만 빨라도 그 느낌이 없고, 어? 어, 이, 이 타이밍 하면 또 느낌이 좋고. 근데 조금만 연습하면은 대부분 금방 하더라고. 그 감을 일관성 있게 다 가져가더라고. 어, 뭐 40대, 50대, 뭐 여자분들도 금방 가져가. 그 감이라는 것만 잡으면. 아! 어, 어, 이 타이밍, 이 타이밍, 요것만 잡으면. 네. 그래도 이제 그래서 그렇죠. 손목은 좀 써. 어, 손목.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손목. 오, 오, 오, 그런 느낌. 손목. 오, 어, 오, 어, 괜찮아. 손목. 오호! 어, 굿! 응, 음, 손목. 그렇지. 이제 뭐 뒤집어 까진 않네. 그렇지. 손목. 밀어주고. 손목 밀어주면서. 이제 손목. 손목 밀어주면서. 어, 앞에서 락대밭도 이러고 있잖아. 밀어주면서 들어가야지. 그걸 못하면 은이이 이 미는 힘으로 그 느낌을 안 하면 나중에 뭘 못해? 거리 조절을 못해, 거리 조절을. 거리 조절을. 아까 여기서 라켓 헤드 갖고 슬라이스 내고 이거는 이 네트 앞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만 하는 거. 이거 미, 미는 거. 그렇지? 밀어내는 느낌. 준비 그렇지. 음, 손목. 오케이, 좋았어. 손목.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손목. 오호! 오호라! 오케이 손목! 손목! 그렇지! 손목! 손목! 이제 손은 좀 느낌 오지 않아? 그렇죠? 맞 응. 어. 이 민란 이 조금 올것 같아? 응. 비교를... 응, 그게 어. 발달해야 돼. 손목! 손목! 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느낌이지. 마지막에 뭔가 탕! 그지? 밀어주는 느낌. 손목, 손목, 손목, 손목. 음, 음,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또, 또, 또 그냥 휙, 또 슬라이스만 내는 느낌이잖아. 아, 조금 더 밀고 들어와야지. 팔이 조금 더 나가면서. 어, 또 앞으로 또쭉 나가. 어, 팔쭉 펴봐.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러게 나가라고. 접어보면 좀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방금 느낌 확실하게 오지 않았어요? 네. 미는 느낌, 그죠? 네. 온 느낌이잖아. 어, 그렇지. 쭉 나가. 어어! 아, 아, 아. 박수! 어? 박수, 양초. 박수! <웃음> 그 감이야. 다시 해보자. 그렇지. 한번 안 펴진다. 어, 그렇지 나가면서 좀펴펴 나가봐. 그렇지. 펴 나가봐. 어. 그렇지. 어. 어. 아니지. 아니지. 그 라켓 갖고 그냥 뭐 비껴 쳐친 느낌이지. 어, 펴 나가면서 비틀어야지. 손목 써야지. 어. 뼈 그렇지, 팔꿈치 잘 써. 어, 아니야 더. 그렇지, 어, 그렇게 써야지. 어, 그렇지, 그렇게 써야지. 아, 또, 또, 또, 접은 상태로 끝낸다. 그렇지? 아주 미세한 감이에요. 어, 그렇지. 팔꿈치 펴봐. 살짝 뻗어나가야지. 어, 펴지면서 뻗어나가. 응. 음. 응. 오케이? 어. 네. 왜? 너무 섬세한 감이죠. 와... 근데 사실 오늘날 될 거라는 게 사실 좀 보였어요. 와... 평소에 레슨하면서 이 손목에 대한 움직임 보니까 요즘에 조금 이제 쓰고 막 하면서 처음에 테스트할 때 해피는 그냥 딱 그냥 요거였는데 요즘 네. 어 되게 될거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시도했는데 역시 한 번에 되네. 감사합니다. 어그 감각 자꾸 이제 키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잡고 맞습니다. 얘를 잡고 어떻게? 얘를 어. 발달시켜야지. 어, 발달시켜야지. 어. 그래도 이제 거리 조절한다든가 방향 조절한다든가 이런 게 되게 이제 편해질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보지 않겠습니다. 네.